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요즘 뭔가 자극적인 게임만 해서 힐링이 필요한 당신 영화보다 더 깊은 감명을 느끼고 싶은 당신 항상 로켓배송으로 아침에 주문하면 그날 저녁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우리들의 쿠팡맨들의 노고를 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코지마 히데오가 코지마 히데오스러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코지마 히데오가 대표인 게임회사인 코지마 프로덕션을 세우고 코지마 히데오가 지휘봉을 잡아 제작한 디렉티드 바이 히데오 코지마 게임인 데스 스트랜딩 뭐 일부 평가에서는 존노잼이다 졸라 재미없는 쿠팡맨 시뮬레이션이다 등등 평들이 종종 보이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재미있게 즐긴 사람들도 있으며 만점의 평가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 게임 이런 평가때문에 게임을 살까 말까 고민중인 당신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그결종구의 쿠팡맨 시뮬레이션 리문지침 에디션 이제 여러분도 태화와 함께 떠나는 전설의 쿠팡맨의 삶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게임의 플레이는 졸라게 간단합니다 당장 어디 쓰일지도 모르는 핵폭탄과 사람의 사체 심지어 세계말인 세상에서 피자를 시켜먹는 미친놈들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유로 필요한 물자들을 산을 넘어 사다리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열심히 배달을 하는 험단한 쿠팡맨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게임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이렇게 정의롭고 가정에서 배를 울릴 때 부모님보다 더 환대를 받는 전설의 쿠팡맨에게는 언제나 역경과 장애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팡맨 시뮬레이션에서는 물과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녀석들이 여러분들의 미친듯한 배달실적을 질투한 나머지 각종 전자죽창과 총을 이용해서 방해공작을 펼치고 석유에 빠져죽은 귀신인가 싶은 기분 나쁘게 생긴 비티라는 친구들은 시종일간 자신들의 길동무로 삼기 위해 거친 숨소리를 감지하여 개때마냥 미친듯이 달려들죠 만약 이 녀석들을 떨쳐냈다면 면상에 오줌을 갈겨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산소 이상성애자와 남의 택배를 훔치는 데 희열을 느끼는 변태좀도둑을 물리치면서 열심히 전설의 쿠팡맨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설의 쿠팡맨이 되기 위해선 신속, 정확, 안전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 중국집 배달처럼 말이죠 신속 안 깨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아무리 국가가 망했다지만 기본적인 노동법도 준수하지 않나 싶을 만큼 굴려 처먹으면서 배달시간 제한까지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한시간 안에 배달을 하지 못할 시엔 화가난 고객들이 택배를 안 받는다면서 미션 실패를 선언해버리는 등 아주 까탈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루터 물건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배달을 완료시켜야죠 정확 여러분들은 배달지까지 쿠팡맨들의 기본 소양인 내비게이션으로 아주 정확하게 배달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3D 맵을 통해 지형 지물을 판단 신속한 배달을 위해서 자신만의 배달루트와 다양한 운송도구를 통해서 재미있는 배송환경을 조성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전! 쿠팡회는 역시 신속도 신속이지만 찌그러진 gtx 1070을 보고 그 누구도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듯이 무엇보다 물건을 안전하게 배달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세기말의 세계라 그런가 폭탄과 사람같은 별의별 개복치 같은 물품들을 배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합니다 몇번 넘어지기만 했다고 터지고 박살나고 아작나는 개복치보다 더 연한 물품들이 여러분들의 배송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배달을 마치는게 게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물론 이런 세기말에 배달시켜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피자 토핑 흐트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배달해달라는 미친놈들은 덤이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마치 전설의 짜장면 배달부처럼 신속 정확 안전하게 완벽한 쿠팡맨이 되기 위한 여정을 뛰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배달을 도와주는 다양한 이동수단과 도구들의 사용법 도 빼먹을수 없죠 쿠팡맨들이 문이 잠겨있을때 창문으로 침투하여 배달하기위해 을 필요한 사다리 게임을 진행하다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강가등 가장 많이 자주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두개이상을 챙겨다니시길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다리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등반용 앵커 사다리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지형을 이동할때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가끔가다 절벽만 나서 여길 대체 어떻게 올라가냐 싶을 때 이런 동반용 앵커를 딱 누군가 설치한 걸 본다면 따봉 20만 개는 눌러주고 싶을 심정이죠 그리고 게임의 가장 핵심이 되는 pcc는 네트워크가 이어진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조그마한 창구라고 불릴 수 있는 포스트박스부터 데스스트랜딩의 경부고속도로를 실현시켜줄 도로까지 다양하고 핵심적인 오브젝트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가다를 뛰어서 자신만의 국토와 루트를 건설하는 미친짓을 행할 수도 있죠 그밖에도 다리를 설치해서 건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준 오작교가 결코 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각종 기기들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발전기 또한 레이더로 포착하기 전에 주위의 아이템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쉬운 감시탑 타임폴로 인해서 부식이 진행된 우리들의 택배들을 재생시켜주는 타임폴대피소 그리고 오랜 배달 끝에 지치고 지친 쿠팡맨들을 위해 설치한 세이프하우스를 발견할땐 대체 어떤 현자님이 이런곳에 이걸 설치했나 싶은만큼 발견 즉시 큰절을 올린뒤에 세이프하우스에서 들어가 뜨뜬한 온수와 함께 샤워를 마친후 시원한 온수에너지를 마시고 있으면 이 맛에 쿠팡맨 하는거지 라는은 보람을 느껴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핵심이 되는 집라인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건데 쿠팡맨의 비밀 경기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대 300m까지 연결이 가능한 이 짚라인은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만 된다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험난한 산에서 눈에 푹푹 빠지면서 시발시발 거리며 10분 동안 등산한 지역을 단 10초만에 주파하는 기적과도 같은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화도 카이랄 네트워크 500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때 pcc레벨2를 한 6개씩 꽉꽉 채워두고 다닌다면 오고가고 할때 진짜 배달의 신세계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 짚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풀리게 된다면 반드시 반드시 시 돌아올 루트를 모두 짚라인으로 설치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각종 전투 아이템들은 솔직하게 사용할 일도 매우 한정적이고 전투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장비 아이템들은 스켈레톤부터 뭐 별별 아이템들이 다 있긴 한데 이거야 사용처도 확실하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쿠팡맨을 위한 기본 소양 아이템인 플로팅 캐리어는 절대로 빼먹을 수 없죠 트레일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아이템은 화물을 적재시켜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이동식 창고라고도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이걸 응용해서 별의별짓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물에 빠지게 된다면 화물들을 떨어뜨려 휩쓸리기 마련인데 플로팅 캐리어에 있는 화물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고속이동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 플로팅 캐리어는 내리막길에서 평범한 배달 게임을 레이싱 게임으로 바꿔주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로팅 캐리어는 탑승도 할수 있는데 마치 보드를 타듯 이동을 할수 있죠 덕분에 뻥 뚫린 내리막길에서는 잠시나마 배달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반드시 한개 이상은 적재하고 다니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러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소지하고 있던 화물들은 저어 원리로 날아가는 하이 리턴이 존재하지만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건축물을 건설하여 무한적인 따봉을 받을 수도 국도를 건설하여 남들은 극한의 쿠팡맨 시뮬레이션을 찍고 있는데 자신은 평화로운 유로트럭 시뮬레이션을 즐길 수도 있고 남들은 험난한 등산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익스트림 겨울 스포츠를 즐긴다던지 어떤 쿠팡맨이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또 이런 쿠팡맨 시뮬레이션이 지루할 때는 우리들의 코지마 히도가 열심히 준비해둔 쿠팡맨의 기운을 복도아줄 각종 음악들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찬찬히 살펴보다보니 보면 마주하게 되는 게임의 엔딩 도 의미하는 재미도 있죠 아무튼 이런 쿠팡맨 시뮬레이션 옆동네 빡빡이 아저씨가 스토리는 안 깨고 배달만 8톤을 주구장창 하고 있을 만큼 배달에도 충분한 재미가 있으니 여러분도 어서 빨리 이 영상을 보시고 게임을 구입하여 한걸음 한걸음 힘겹지만 보람찬 전설의 쿠팡맨의 삶에 빠져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